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회차클릭크 2회차 모건띠 자, 3회차에서 페로나가 나와서 뭔가 될줄 알았지 어? 초반에 이거 페로나 나오면 이거 뭔가 될 각인데 했는데 이때부터 시그마띠 그리고 이거 봐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매개 중간중간 끊겨 이제또 바빴어 또 그래서 좀안 따라주는 자추띠 자 그리고 우리 조니띠 우리 조니와의오삭띠에서 조니띠 야 우리 마이킹 155개 날렸네 콜라 하나 받았지 그래서 자 쭉쭉 자 그리고 다음에 뿌찌띠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망한거야 보면은 1회 차례 이렇게 망칩니다 여러분 봐봐요 1회차로이렇게막 초파 뭐 제프 난리 났다고 그래서 옆에 차 채딩보면 알지만 페로나 빼고 뭐 얻은게 없어 자어우 우리 빅솔 빅소, 우리 빅솔님 고마워요 자그래 넘어간다 2회차로 봐봐 이제 2회차로 넘어가 자 이제 2회차로 간다 2회차 가면 돼 2회차 자 이때도 엄청 바빴어어 사람들이 이때 방송 끊긴 줄 알았을거야 자, 그래서 2회차 가봐요 자, 2회차에서 뭐 자, 이거봐 알비다, 클릭크 엉망진창이지 이러다가 갑자기 끝발 받는다고 자, 이러다 끝발 받는데 야, 다이아 500개인데 지금 오나미에 쓸까요? 나는 비추해요더 좋은 캐릭터는 분명히 나온다 자, 아, 넘어가면 캐버디, 요사, 초파 이제 여기부터 이제 조금씩 나온다고 봐봐 어, 이제 뭔가 될것같았 했는데 갑자기 우르지가 나온거야 봐봐 딱 찍고 갑자기 오 마젤라 했는데 우르지가나오는거지하 전혀 이쁘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좀 넘어가면 자 캡틴크로 나오면서 다음에 오 뭔가 나왔다 했는데 미스 올선데이가 나오면서 다음에 차에 또 찍었는데 오우 바로 나왔다 싶었는데 바로 부룩띠 소울킹 나오면서 2회차까지 조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씁쓸하죠? 이런 씁쓸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낮의이야기예요 예, 오늘 낮에 아 오늘 일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 얻은 것도 제대로 없고자 그래서 요러한 우여곡절 끝에 내가 집에 와서 바로 그들을 뽑은거지 바로바로 나미나미 오나미를 한 휴에 뽑았지 이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오나미만 나왔지 자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그러한 사연과 그러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고 1대백서 와일 걸로 오남이랑 두번 정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남이랑 한번 찾아볼게요. 결국은 그녀를 얻었지. 오남이를 얻었지. 오남이 남이 남이 남이 오남이 나는 절대 현실하지 않는다와. 자. 오남이 요었어 자. 자 나미나미 오나미 와노쿠니 오나미 그런 것 하면 출발을 해볼까? 비공은 내일 하지요. 자 어떤 느낌인지 내가 하면 솔직히 나는 굉장히 잘하는 실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실은 공감이 조금은 더 많이 될수 있어.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Let's g 월... 2년 후남이와 다른 점을 느끼고 있다 2년 후남이보다는 속도가 확실히 빠르다 이것 봐 달리기 속도도 훨씬 빨라 근데 세 번째 사면타 공격으로 갈때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쉽다 라는 거지 뭐야 이거 왜 연기가 나는겨아 이거 세 번째 공격을 하고 나서 연기가 발생하네 이렇게 연막을 발생하는구만 오나미가 닌자케라서 자 그럼 한번 인법을 한번 써볼까 뭐야 이거 이 인법의 효과는 뭐야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연기가 나는거지 자 두번째 스킬 한번 샹크스한테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제우스가 나오네 어 안돼 안돼 어 제우스가 발동하네요 오 두번째 요거요거자 제우스가 발동이 되는데 생각보다 데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확실히 인연은 아미보다는 좋은 캐릭이다 한번 다시 한번 인법을 써서 한 명을 카피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스킬 같진 않아요 분신수리 자. 아 인형은 나미보다는 확실히 낫긴 낫다 근데 아 무엇보다 속도가 많이 빨라져서 진짜 좋네 내가 봤을 때 속도가 빨라지게좀 메리트인 것 같아 그리고 제우스 스킬, 제우스 나가는 스킬이 괜찮아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도 2년 후 남이 한창 써본 사람으로서 2년 후 남이 100, 100레벨 달성한 자로서 리뷰를 좀 해보자면 자 제우스가 고생이 많구만 자 버디버디 캐버디 자 여기서 바로 분신술 나가고요 자 버기 버기 캐버기 버기 버기 버기 버기 갓대 버기 바로 잡아주고 이거 보고 오남이 여러분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레벨 1이고4성이고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은 그런 오남이에요 다이아를 투자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신중하게 뭐 결정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만나기 전에 분신술 하나 납도주고 한대 안돼, 안돼 자, 영.. 영막주고 자 우리 뿌찌 잡아주고 아, 쉽지 않다 오오오 자, 4명 날려주고 제어스로 4명 바로 날려주고 아 이거 근데 조금 올리면 괜찮을 것 같긴 하다 자 캡틴 크로도 일단은 잡아주고 자 제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가능한 선은 미호크 잡는 선까지는 가능하겠네요 근데 미호크까지 못갈 수도 있다 자 인법 인법 날려주고 자 쭉쭉쭉 갑니다. 자 쭉쭉쭉 가면서 조니와 요사를 갑자기 만났지 뭐야. 요정도밖에 못하겠군. 아 스킬도 지금 좀 딸린다. 아 뭐가 없으니까 초반이 조금 힘들어. 아 제우스 한번 날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분신술 이제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일단은 요 상은 안돼 안돼 아 이거 씩 스킬을 누른다는 거 잘못 눌렀네 요 정도다 자 여러분 요 정도인데 그냥 한번 두번째까지 해가지고 한 50명 정도나 한번 잡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요 오나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다이아 500개 투자를 해서 할만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랑이님은 카페에서 어쩌다가 탈퇴가 됐는데 이거 일단은 마왕님이랑 우리 마왕이랑 한번 다시 얘기해가지고 카페에 다시 들어오는 거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자 다시 한번 오남이 다시 한번 리뷰해볼게요 오남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오남이 다시 갑니다 요정도에서 그 60각은 잡아놔야지 그래도 그냥 4명 처음부터 날려보자 어우 시원하네 어어 그치 차라리 레이즈를 키우는게 나을 수 있다 공감한다 이거 근데 확실히 공격속도 자체는 빨라져서 나는 그건 좋은것같아 공격속도나 전반적 이동속도가 빨라진거는 정말 좋다 인연후 나비답지 않게 좋다 그니까 러인연후 나비보다는 확실히 상위에 있는 캐릭터이긴 하고 여러분 제가 봤을때 여기에 조금 비교되는 캐릭터는 페로나긴 할것 같은데 페로나보다도 내가 봤을때는 인연후 나비가 난것같아 컨트롤하기 조금 더 쉽잖아 모호티 아, 그냥 일반 공격이 공격 스킬 속도가 빨라지기 좀 괜찮은 것 같아 일반 평타 때리는 속도가 2년 후남이보다 빠른 건 좋은 것 같아 자 올라간다 우리 거기한테 4명 한번 떨궈줄까? 거기 아주 좋아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 제가 컨트롤하기엔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나는 사실 2년 후 남이 어느정도 익숙해져 있는 것도 있고 레벨 100까지 키웠으니까 어느정도 익숙해져 있지 자, 너아프지 않아? 한5 0명 정도만 놓고. 이 정도면 은여러분들 어느 정도 성능은 알, 알겠죠? 1비해주고 사실은 남이는 마왕이가 잘 쓰지 자 쭉쭉 자 우리 조니아여석에게 임법의 2인법띠 날려주고 아 미오카한테 4명 한번 날려줘 우리 빅맘에 제우스 한번 날려주고 싶은데? 자 우리 미옥씨한테 제우스 한번 날려줘야지 시원하게 그렇지 시원하게 한번 날려줘야지 오케이 자 쫙쫙쫙쫙 갑니다 쫙쫙쫙쫙쫙 쫙.. 쫙, 쫙, 쫙. 쫙. 아유 클리커 나다아 스킬 찾는 속도가 느리니까 조금 힘들긴 하다 씨, 살짝 버겁네 아두개 죽네 뭐 요정도인듯합니다 요정도인데자 오나미의 빠른 피드백 여러분들에게 오나미에 대한 빠른 피드백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사성으로 해서 60다 채워줘야지 자 33까지 올려줬고 자자자자 레벨을 올려야되는데 지금 난 경험치가 많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나미에 대한 걸 주자면 이제 뭐인연오나미나 아니면 페로나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거긴 하다 조금 위 수준의 뭐 그런 캐릭터인것 같기는 한데 랭크해들만한 캐릭터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그냥 평타다 평타 이정도까지 그냥 생각이 드네요